아아, 아, 음 준비된 영상 잘 보셨나요? 일단 4종 제품 3080ti 비교를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성능에 대한 거요. 게임의 성능. 어, 근데 제가 그거 바로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외형 같은 거왜안 보여주냐? 아쉽다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외형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내가 제품 다 브랜드가 다르죠? 당연히 이거는... 이게을 받지 않고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비교가 될것 같고요. 어, 오늘 영상에서 주관적인 거 하나밖에 없어요. 외형에 대한 거. 디자인은 주관,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수치 같은 경우는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찍었기 때문에 충분히 참조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갤럭시 SG 제품부터 한번 참조해보죠. 갤럭시 SG 제품은 기본적으로 3펜 모델입니다. 송전님 4펜인데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3펜이에요 근데 왜4펜이냐면은요 펜을 별도로 같이 지원을 해줘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 옆에 거 누르면은 빠지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요 부분 누르면 빠져요 왜안 빠져 이렇든 이렇게 빠집니다 원래 처음에 이 펜이 장착이 안돼 있어요 요기 보면은 구멍이 나 있죠 이쪽에 장착 합됩니다 요거를 그대로 여기 장착하고 이거 이쪽에도 있던데, 이쪽에는 일단 안 돌아가더라고요. 여튼. 제가 설명서를 안 봤는데, 이쪽에 꽂으니까 돌아가더라고요. 여기 꽂고, 여기 뒤에 거치하고, 걸면은 딱 끝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펜은 역방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을 이쪽으로 다시 불어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럼 이펜 다르고 달고 안 되고가 차이가 좀 있던가요? 네. 제가 이거 한번 떼보니까 한 2도 차이 나요. 달면은 2도 내려간다는 얘기에요. 웬만하면 달고 쓰시면 좋고요. 요거 달면은 단점이 하나 있긴 한데, 메모리에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튜닝 메모리 쓰신다고 그러면요. 좀 튀어나온. 일반적인 메모리는 간섭 없으니까,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얘는 이제 상급 라인업이 아니다 보니까, 8핀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8핀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뭐, 듀얼 바이소스 같은 거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설마서 안보고 있는데 아마 그럴거예요 보이지 않네요. 두께는 다른 제품보다 좀 두꺼운 것 같아요.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고 두께는 추가 팬을 빼더라도 높이가 다르거든요. 대신 폭은 좀 얇으리 합니다. 길이가 조금 더 길고요. 어, 표현적으로 봤을 때방열판좀 작아보인다는 얘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아까 영상을 보셨다면 쿨링 솔루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8핀 두개라서 전력 공급량이 좀 적기 때문에 충분히 쿨링이 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LED는 여기 펜죠 투명 펜에 LED가 들어오고 여기 있는 w a t c y o u game이라는 마크쪽에 LED가 들어옵니다 뭐 디자인이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따로 별도로 얘기는 안 하겠고요 후면에는 HDMI 하나 DP 셋 그리고 에어홀이 마찬가지로 뚫려 있습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에브가 꺼 에브가는 일단 백풀이 이뻐요 백풀의 전반적으로 에어홀이 전체적으로 뚫려있잖아요 깔끔하게 보이기도 하고 여기에 또 에브가 마크에 LED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어 여기 보시다시피 자세히 보면은 OC non OC라고 적혀있죠 얘는 듀얼 바이오스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측면은 그냥 뻥 뚫려있는거에 가깝습니다 밑에 좀 얇으리하게 요정도 포인트가 들어가있고 여기에는 LED가 들어옵니다 FTW3, 에브가의 상급 라인업이죠. 그리고, 블레이드 보면은, 표면에우둘투들한게 보일 거예요. 이우둘투들한 게, 소음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풍합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할 겁니다. 뭐, 그 외에는, 음, 특별히 설명할 게 있나 싶네요. 이거, 3080하고 외형은 똑같이 생겼거든요. <웃음>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차, 팔핀 3개입니다. 그리고 후면은, 마찬가지로 DP3, HDMI 하나, 에어홀이 뚫려있고요 그 다음은 블랙 에디션 볼게요 EMTEC 제품이고요 EMTEC이라고 마크에 붙어있네요 전면, 상고평은 EMTEC 그 블랙 에디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쪽 면도 똑같이 생겼고 마찬가지로 8핀 두 개고 백풀은 금속인 것 같아요 에, 금속이에요 어, 듀얼 바이오스 같은거는 적용이 되어있지 않는거 같고요 음. 폭같은 경우는 다소 좁은 편에 속하고 두께같은 경우도 다른 제품이랑 동일하니까 어...사실 조금 조금 뭐죠? 작아보인다? 작아보인다고 할수 있겠네요 두께가 그리 두꺼운 편도 아니니까 호화성도 좋을 편이고 폭도 좁은 편이니까 좀 작은 케이스에도 어느정도 걸맞겠죠 그럼 또 쿨링이 크게 문제가 있느냐 아니요 뭐 작게 만들어도 쿨링에 문제는 없는 모습을 보셨을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음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은 아수스의 스트릭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상급제품이기 때문에 8핀 3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슈라우드가 좀 두껍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있어요 중간에 가이드도 하나 달려있고 그다보니까 에어가 빠져나가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느낌 들죠 다른 애들보다 보시면은 다른 애들은 좀 많이 뚫려 있거든요 네, 그런거에 비해서는 얘는 좀이 부분이 좀 좁다 대신 이 LED라인이 상당히 굵어요 굵기 때문에 튜닝적의 효소는 좀 있어요 있습니다 어 백풀은 매우 심플하고요 이쪽에 에어홀이 뚫려있고요. 이쪽은 전반적으로 다 막혀있습니다. 어? 후면에는 통째로 m s c 를다 썼네요. 저번에 이거 SP캡 썼고 쓰고 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여튼 통째로 m s c 를다 썼습니다. 이거 듀얼 바이오스에요. 여기 보시면은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뭐 P모드 그리고 q 모드라 되어있죠. 이 퍼포먼스 모드랑 이어트 모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면은 뭐 다들 아시는 <웃음> 3080 로고스틱스랑 동일하게 생긴 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디자인적으로 전세대보다는 좀 이쁘게 빠진 것 같아요 사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FTW3 아니면 스트릭스가 솔직히 제 타입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주관적이니까 무시하고 들으시고요 어, 포트 같은 경우는 HDMI를 두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DP를 세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동시출력은 네개밖에 안될겁니다 음... 뭐? 그냥 스트릭스네요 <웃음> 스트릭스 다 이렇게 생겼지 뭐여하튼네개 <웃음> 아, 제품의 외형도 보여드렸고요 이제 아까 전에 직접 보신 게임의 성능과 소음 발열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외형 설명한 거잘 보셨나요? 아, 성전이 너무 어설프던데요. 인정합니다. 제가 평소에 외형 설명도 안 하고 그냥 패스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수치에 집중하는 표 만든 남자잖아요. 그다 러 보니 그좀 어설퍼요. 앞으로 꾸준히 외형도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더 나아지겠죠, 뭐. 요번에 양해,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 성준님, 또 아쉬운 거 하나 더 있는데요. 아, 맞아요. 저도 아쉽습니다. 왜 제품이 네개밖에 없습니까? 저도 원래 7종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어, 갤럭시 X도 손에 있었고 터프도 손에 있었고 그리고 그 MSI 제품도 구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받는 게 늦어져서 못 받았고요. 거기에다가 리드텍 윈페스트인가? 하여튼 그것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수입이 일주일 정도 늦어져서 결국은 못 넣었습니다. 그다보니 딸랑 4개밖에 안 됐어요. 아 아쉽네요 8개 넣어서 할수 있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다양한 브랜드 끈 들고 왔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또그 제품들 다시 어떻게 구하게 되면은 표를 보강해드릴게요 어쨌든 달랑 네종 <웃음> 어떤 제품인가요? 일단 갤럭시 SG 제품 갤럭시에서 하위라인에 속하는 제품이요 그리고 에이서스의 스트릭스 아수스에서 상위 제품에 속하는 제품 그리고 e m t 의 블랙 에디션 마찬가지로 e m t 에서 하위에 속하는 제품 그리고 에브가의 FTW3 FTW3는 아시다시피 에브가의 상위 라인업 이렇게 상위 라인업 두 개, 하위 라인업 두개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앞에 이제 게이밍 비교 영상 제대로 보셨으면 어차피 언넘이 성능이 좋고 언넘이 소음이 있고 언넘이 온도가 높은지는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실 텐데요 제가 보기 편하게 색깔로 표기 놨습니다 게임별로 프레임이 가장 높게 찍힌 제품은 분홍색으로 칠해놨고요 또 게임별로 가장 온도가 낮은 제품은 파란색으로 칠해놨어요 동점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에 칠한 거는 소음이 가장 낮은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쉽게 눈치챌 수 있겠죠 여기서 가장 성능 좋은 놈은 뭐다? 아수스 스트릭스입니다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네 가지 게임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고요 실제로 OCCT 돌렸을 때도 고부하에서 가장 높은 클럭을 유지해줬던 제품입니다 거기에다가, 타임 스파이 스코어도 가장 높았어요. 뭐, 얼마 차이 안 나긴 하지만요. 그다 보니, 성능만 따지면은, 스트릭스가 1위였다. 4개 중에서는. 뭐, 상급이니 어,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2위는 누굴까요? 2위는 FTW3 였습니다. 물론, 뭐, 붉은색으로 칠해졌는 거는토탈로 3구지 밖에 없지만, 오버워치도 1프레임 밖에 차이 안 나고, 디비전도 뭐 2프레임 밖에 차이 안 나고, 세우툼도 음, 3프레임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큰 차이 안나죠 이정도면 어쨌든 종합 프레임 점수를 봤을때 얘는 154, 얘는 152.5로 같은 150대 프레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선 전혀 체감이 되지 않는 FTW3도 상급 제품이거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온도를 한번 봅시다 온도, 어, 스트릭스가 디비전하고 세호 틈에서는 오, 1등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게임에서 못했네요. 그러면 갤럭시 SG 한번 보죠. 갤럭시 SG는 3개의 항목에서 온도가 1등이네요. 더불어서 OCCT에서도 온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 갤럭시 SG가 그 추가 펜 하나 달아준거 있잖아요. 그게 은근히 효과가 있습니다. 한 1, 2도 더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딴 애들하고 온도에서는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기게도 그렇게 4펜을 달았으면 소음도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소음도 갤럭시 SG가 가장 낮은 편 속했어요 OCCT든 뭐 오버워치, 토트라 삼국지 디비전이든요 다만 새호 틈에서는 FTW3가 소음이 낮았습니다 어쨌든 어, 이것만 딱 봐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갤럭시 SG는 수율일 선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능은 다소 낮게 나오지만 이제 전력 공급 디자인도 8핀 2개고 확실히 전력소비량이 다른 제품보다 좀 낮은 편에 속해서 온도도 잘 잡고 소음도 그리 심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소음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 그리고 성능에 크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갤럭시 SG도 살만한 제품으 보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가격은 메이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쌀 때는 사실 205만원에 파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뭐고 그 이하 가격으로 내려갈 때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튼 제품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어, 그러면은, 송조님. 이, 블랙에디션은 뭐 언급이 안될것 같은데, 블랙에디션은 뭐 어떤 제품이에요? 블랙에디션도 SG랑 사실상 비슷해요. SG가 수율 선별 안 한다 그랬잖아요. 블랙에디션도 수율 선별 안 하는 하위 라인업이에요. e m t 게 c 에 그리고 8핀 두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클럭 유지율이 좀 떨어져서 프레임이 다소 처집니다. SG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프레임은. 보시다시피. 0.3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어, 게이밍 소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스틱스가 유독 좀 높은 것 같긴 한데 그게 1dB 정도라서 체감이 크게 나지는 않을 거고요 다뭐스틱스 빼고는 46 정도의 대시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50이 넘어가지 않으면 은 그리 거슬리는 소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음악이라도 하나 틀어놓으면 잘안 들리는 수준의 소음이기 때문에 고성능 그래픽카드 치고는 그리 높지 않다라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 게임의 평균 소음은 3080 기준으로는 한45 정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3080보다는 전력 소비량이 TI가 조금 더 높다 보니 1, 12d, 2dB 정도 더 높게 나온다 보시면 되겠네요. 어, 그다 보니 이제 블랙에디션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음, 평이하네. 그냥 평이합니다. 소음이 특별히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게임의 온도? 딴제품들하 비교했을 때뭐 1도 정도 높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이게 오픈 테스트라서 여러분이 케이스 안에 들어가면 은요거보다한 5도 6도 높게 나올텐데 80도가 안 넘어가면 성능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을 정도의 온도는 나옵니다 어, 프레임 같은 경우는 하급다운 프레임이 나오는거고 그래서 블레이디션은 가격 생각하면 그래도 현 시점에 거의 제일 저렴한 3080Ti이기 때문에 그리고 AS 괜찮은 e n t 이기 때문에 또 사지 말라고 말릴 필요까지는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냥 평이한 하급 제품 FTW3는 스트릭스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프레임을 보여줘요 이게 평균 프레임 보시면 은 스트릭스가 1.5 프레임 차이 나거든요 스트릭스가 약간 더 높긴 한데 얘도 분명히 하급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프레임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체감은 안될 겁니다 가격 같은 경우도 에 상급 제품치고는 뭐 이제 스트릭스보다 한 5만원 싸니까 약간 저렴한 포지션에 속해 있고요 슈프림하고 가격이 비슷하네요 슈프림 갖고 와서 비교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튼 AS는 마찬가지로 e m t 해주기 때문에 에브가은 e 택에서 AS 해줘요 AS 좋을 것이고 요것도 뭐 사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지금 봤을 때 내가 보기에는 지금 갤럭시 SG든 아니, 스트릭스든 블랙에디션 등 FTW3든 크게 하자가 보이는 제품은 없어요 이걸 왜 이소를 하냐면 은 어, 게이밍시에 평균 수업이 50dB 넘어가면 은 사실 저도 조금 시끄럽다는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은 없지 또 온도도 제가 막 70도 중반까지 올라가면 인케이스는 8 0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뜨겁다고 평가하는데 또 그런 제품이 없어요 또 평균 프레임이 서로 비교했을 때하급은 그냥 하급다운 프레임은 보여주고 있고 상급은 상급다운 프레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가 3% 정도 날 정도 원래 제가 생방에서 늘 하잖아요 하급 상급 차이 얼마나 나요? 34%밖에 차이 안 나요 딱그 정도 차이를 보여주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은 그냥 평이한 제품들이고 특별히 태클 걸게 없는 제품들이에요 다만 여러분 재미삼아 보라고 파라메터를 만들었습니다 오각형 파라메터 보시면 은 누가 뭐에 치우쳐있는지 보일 거예요갤럭시 SG는 어, 소음이 좀 낮고 온도도 좀 낮고 AS도 괜찮은 제품 대신 현재 가격에는 메리트가 없고 평균 프레임이 하급이다 어, 보니까 조금 떨어진다 정도로 볼수 있는거고 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평균 소음이 어, 아주 좋진 않네요 근데 게이밍 평균 온도는 나름 괜찮은 편에 속하고 평균 프레임은 가장 잘 나오는 편에 속하고 어, 아무래도 상급에 나오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조금 떨어지고요 AS가 완전 이제 풀 점수 받을 정도도 좋지는 않네요 그렇다고 이것도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나쁜 애들은 이거보다확 까질 거예요 내가 나중에 뭐 다른 제품들 보여주면서 이 오각형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랙 에디션은요 블랙 에디션은 AS는 만빵인데 어, 가격도 좀 메리트가 있는데 나머지 항목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이네요 특히 평균 프레임에서 FTW3는 AS 만빵이고 펭귄 프레임도 잘 나와요 음.. 가격도 상급치고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 다만 펭귄 언드로 좀못 잡네요 이런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눈에 볼수 있죠 여러분 취향 따라 고를 수 있게 앞으로도 제가 이거 그래픽카드 비교표 만들면서 이이파라메트를 추가해줄까 생각 중이에요 어때요? 괜찮아요? 사실 이거 표 만드는 방법 본다고 아까 한시간 동안 인터넷 뽑으면서 꾸무적꾸무적거리고 있었어요 <웃음>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 것 같아요 음, 전력 소비량이 얼마지도안 적어주고 외형도 좀더 디테일하게 해주지 제품도 좀 늘려주지 뭐 이런 불편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음, 아무래도 저도 다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실사용할 때는 충분히 필요한 게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잖아요. 소음 지표 들어가 있지. 온도 때문에 성능 떨어지지 않던지 확인할 수 있지. 그리고 실제로 성능 얼마 나온지 확인할 수 있고, 뭐 가액적인 메이트가 있는지, 뭐 as는 어떤지, 외형적으로는 어떤지 이런 건다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어느 매체에서 이렇게 동시에 비교해서 보여주나요? 안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이거 광고 받으면은. <웃음> 다른 브랜드 노출시키면 광고 취소당해요. <웃음> 제가 광고를 안 받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만의 메리트는 그거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다양한 브랜드를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기로 약속드리고 신선적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바이바이